살 꺾였어. 아침에 약속한 아줌마가 있니 <웃음> 간장게장 먹방의 신남 문어크를 뒤로 하고 수원에서 게장 무한리필집으로 유명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.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거의 만석이라고 보셔야 돼요. 맛은 물론 독특한 이용 시스템이 더 유명한 곳이에요. 잠깐, 이거 내돈내산. <웃음> 리필은 다리까지 드셔야 됩니다. 무한리필 22,900원 작은다리, 큰다리 열개다 먹어야 돼요. 안그러면 3만원 반찬과 비닐장갑은 두번째부터 셀프예요 기. 다리까지 먹는 무한 리필을 주문한 밥쓰리 오! 와이바! 첫 주문에 약간 작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 무한 리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리든 암깨로 만든 간장게장이고요 수입단이긴 하지만 꽤 튼실합니다 그거 뭐예요? 새우탕이요 갑자기 새우탕? 새우탕이라고 개탕인데? 언니가 당황하셨다개탕인데 <웃음> 그냥 먹던 새우탕이래. <웃음> 자, 지금 시간이 6시 40분. 우리는 7시 40분까지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. 무한리필은 1시간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씻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겠습니다. 우와, 대박. 이알좀 봐, 알 좀. 오, 애가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엄청 알이 튼신하고 이 내장도 녹진하게 들어있네요 개딱지. 이게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튼실한 구성입니다. 양념게장, 약간 달달한 편이라고 하는데요. 이건 제가 이따가 간장게장을 먹은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간장부터. 오! 되게 고소하고 어, 이거 비리다고 한 사람도 꽤 많았는데 하나도 안 비린데? 자 보세요 한번더쭉와 어, 미쳤다 살꽉 찼어 살꽉 찼어 음, 와 너무 고소한데? 와 이거 미쳤다 음, 여러분 제가 지금 개 3개 몸통을 그대로 계속 쩍쩍 빨았는데요 밥 생각이 한 번도 안 났어 그 말은 뭐다? 짜지 않다 적당한 간이 있는데 그게 막 짜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 간이 꽤 괜찮아 원, 지금 세개 정도 먹으니까 이제 밥한 숟가락 먹어볼까 이 생각? 오히려 지금 생각으로는 밥이랑 비벼 먹으면 이 국물을 좀더 나서 먹어야 될것 같은 기분 오 완전 고소하고 좋아요 게딱지 어머 어머 여기 옆에 옆에 살이 어머 어머 쭉쭉 나오네 이거 오 대박대박 나봐 대박. 음, 어머 어머 여기 여기 아리 그냥 막 나와 어산이라고오 수입산인데 왜 이래? 와 수입산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? 아니 비리지도 않아 아, 제가 먹은 무한리필집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 안쪽 그냥 응. 응. 응. 응. 응. 응. 정신놓고 개먹는 동안 개탕이 아주 그냥 아 뚜껑이 이렇게 생겼어요 점, 점박이 3개가 있는 요 아인데 이게 무슨 종류인지는 저도 몰라요 너는 어디서 왔니? 네.. 응. 이게 돌개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따딱 제가 여수의 간장게장 그 되게 유명한 집들 있잖아요 뭐 땡소게장 뭐 이런데 그런 집에서는 이거 딱딱해서 제가 씹지도 못했는데요 그거랑은 다릅니다 다른 게인 거 같아요 음. 사장님이 이거 그냥 무한리필 일반 먹으면 게 다리살도 어다 발라서 먹어야 된다 이러길래 좀 깨끗이 발라 먹어라이 말씀이 시죠로 아, <웃음> 이러더라고. 녹진하게 흐르는 개 알과 개 내장을 같이 이렇게 흘린 다음에 이거를 저 아직 밥도 안 깠는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크게 짜지가 않아. <웃음> 어 이제 짜다. <짜라. 웃음> 더 입안이 짜지기 전에 국물 한 번만 맛볼게요 지금 많이 쫄였거든요 아니 이거 국물에 있는 게는 뭐 퀄리티가 다르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똑같습니다 오 국물 얼큰하다 음, 후추 맛이랑 조미료 맛이 조금 강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원하고 얼큰 칼칼한 맛은 있으니까 리필이 왔어요. 등껍닥기 이렇게 잘 떨어지게끔은 해줬어요. 근데 리필부터는 안까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기 쉽게 안 해줍니다. 이건 사장님이 되게 머리를 잘쓴 거예요. 한 시간에 이거 까먹는 시간 플러스 알파하면. 아, 이 정도. 뭐, 근데 걔 퀄리티를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.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느긋하게 먹는다. 그럼 많이 못 먹겠죠? 상태를 한번 볼게요. 얘 지금, 어, 첫 번째 거는 이제, 그나마 알도 오 알레장 내장, 알레장. 내장. 자, 다음. 오, 나쁘지 않아요. 두 번째 치고 나쁘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 요 아가미 요 부분 다 뜯고 먹어야 돼요. 요거 못 먹는 겁니다. 여기에 세균이나 뭐 벌레 이런 게 많이 있대요. 그래서 요거 먹기 전에 요렇게 한번 빠르게 뜯어 주고 우리 지금 15분 만에 한 접시 먹고 5분 만에 두 접시째 먹고 지금 세 번째 리필인데 여기 불친절한다는 그런 말도 되게 많았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되게 잘 바꿔주세요 더 드려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릇이 비면 저는 아직까지 만족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요 딱지 이것도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 쭉 짜면 똥 나오는 그곳이에요 <웃음> 자 요거를 이렇게 짜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 한 시간밖에 없잖아 여기도 짜아 이거 똥 나오는 그곳 짜, <웃음> 짜. 어우 알 미쳤어 아까우니까 음. 너무 잘 짰어 먹을 게 없어. 그런 다음에 어 살바 겁나 플렉스지. 자나밥안 뜨고 게살로만 먹어요. <웃음> 게살로만 <웃음> 대박이지. 이게 플렉스지. 와막 이제 짜다. 어디서 이렇게 먹어? 와. 엄마 오, 오, 여기 알 나오는 거봐와 무안리필 중에 진짜 솔직히 제가 먹은 무안리필집 중에서는 최고인 거 같아요 아니 수입산이라도 이런 퀄리티면 집에서도 이렇게 사먹어도 되게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자. 와 이거 진짜 조금 감동받으려고요 중에 자꾸 떨어져. 살도 되게 잘. 자... 어, 어? 어? 이거 떨어지는 것도 사장님의 계략인가? 장갑을 벗게 만들려고? 아 이거 너 너무... 만약에 그거 계산된 거라면, 거랑은... 오 너무 무서운 건데. 음. 이거 봐 이거 봐. 너무 떨어져. 한입 먹고 떨어진 거 올리고 거. 아 이거. 우리 양념 먹어봤어? 그냥 그렇지 그냥 흔한 맛이야 음. 네? 해주세요 해주세요, 해주세요. 혹시 여사님은 손에 하는거 아세요? 아니요 그냥 뜯어먹고 있었어요 손질한게 있어요? 또? 다도 <웃음> 버리시고? 예. 네. 아이고, 우와 대박 <웃음> 감사합니다 음. 오 살이 쭉쭉 나오네 와 감사합니다 저이 나갈뻔했어요 계속 이로 그냥 아뜩하아 해가지고 음. 와 고맙습니다 근데 저 언니가 악의 힘이 좋아. <웃음> 나안 돼, 안 돼. 어, 이게 밥이 빨리 안 사라지는 게 확실히 많이 짜지가 않아서 그런 거 같아. 음. 단맛도 적당해가지고. 음. 제가 마리당 뭐 3만 오천원뭐 이렇게 뭐 비싸게 파는 집을 가본 적은 없어요. 근데 그래도 먹어본 게장 중에서는 최고인 거 같아요. 지금 최고인 거 같아. 와 여기 지금 이거 네 번째 리필인데도 알이 들어 있어. 그리고 인제 사 조금 비리기 시작해. 입안에서 비린 맛이 싹 감돌기 시작했어 인제. 어머. 앞치마는 네. 결국 시스콘. 오 감사합니다. 네. 다리만 닦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짜지도 않고, 네, 되게 네. 살도 잘 나오고 맛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 이게 이게 우리가 엄청 잘 발라 먹는다고 지금 언니가 와가지고 특별히 내 마리 드리고 갈게 이랬는데 시간을 보니까 우리 우리에겐 이제 7분의 시간 남아 있어. 알았어 알았어. 자 이제 뭐 숟가락 필요 없어 손가락으로. 점피디 너는 뜯지 마. 내가 다 뜯어 줄게. 자. 나할수 oh 없을까? No. <목소리도> 감사합니다 제가요 이렇게까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요 미친듯이 처먹었네요 <웃음> 많이 먹었다고 욕하지 마세요 안녕 바이 바이